안녕하세요. 저는 태피스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 서진휘입니다. 제가 사실 중국에서 5년에서 6년 6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 트레이닝 캠프도 하고 그리고 헬스장, PT샵 이렇게 같이 운영하면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중국 생활을 접고 어 제가 2020년 9월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당시 정호중 대표님이 와서 한번 일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정우중 대표님하고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공7학번 대학교 동기고요. 같은 스승님 밑에서 운동을 배우고 같은 팀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오랜 인연이 있어서 지금 같이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사실 저는 간간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어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식 격투기 선수를 했고 태권도 선수를 같이 하 하면서 자연스럽게 웨이트 트레이닝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걸 잘하는지 그런 걸 아마 생각하는 시간들이 분명 많았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성실함 그리고 꾸준함 이 운동의 성격이 저하고도 잘 맞는 것 같아서 2010년부터 대학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그 이후에 어, 김연아 IFPB 프로 선수를 만나서 운동을 지도받으면서 지금까지 트레이너 생활과 운동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트레이너가 되게 된 계기는 정말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은 답은 사실 정해져 있죠 물론 힘들었던 시기가 많았는데 그냥 제 기억에 가장 남고 힘들었던 세 가지를 뽑자면은 첫 번째는 중국에서 헬스장과 PT샵에 망하면서 거의 우울증이 좀 우울증 직전까지 와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좋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국에서의 코로나 생활입니다 두 번의 실패 이후에 다시 한번더 해보자 해서 중국에 남아서 당시 선생님 제자의 PT샵에 들어갔는데 하필 들어가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거의 도시 전체가 봉쇄되는 수준까지 갈 정도로 심각해서 거의 두달반 정도를 집밖에 아예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돈을 벌 수도 없었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그때 그 힘들었던 기억이 지금까지 저한테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고요. 세 번째는 한국에 들어와서의 코로나 생활입니다. 힘든 중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국도 코로나가 심해져서 어 그때 아마 식당이랑 헬스장 같은 이런 영업제한 시간이 제한이 걸려가지고 수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정말 힘들었는데 어 어떻게든 버티자 그 생각 하나로 버텼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큰 거는 지금 있는 정호중 대표님하고 스승님, 김연아 아이 b b 프로 선수하고 그리고 태핏 동생들 사실 힘들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힘내, 힘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힘든 사람이 힘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사실 힘이 안 나거든요. 진짜 버티고 버티는 방법밖에 없는데 정호중 대표님이나 그리고 저 스승님 동생들 다 같이 버티자, 자 열심히 하자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자리를 잡고 잘 생활할 수 있, 있게끔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어, 죄송해요. 아무래도 회원들 피드백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점점 개선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분들이 저한테 주는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들이 정말 수업 많고 막 힘들 때도 그런 피드백 하나 받으면 사실 아마도 그게 제가 좀 감성이 풍부해서 더 그런 거에 와닿지 않나 싶습니다. 제 트레이닝 모토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통증 없이 오래 운동하는 게제 운동 모토고 티칭의 모토입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 제가 처음 운동했을 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랜 시간을 어 이제 눈에 띄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야 그 기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수업할 때도 사실 운동 종목을 되게 많이 가르치진 않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들을 많은 세트를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나 아니면 회원들의 체력적인 여유가 남았을 때 기타 동작을 시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매 수업시간 회원들한테 영상과 그리고 문자 피드백을 남겨드리고요 문자 피드백과 영상 피드백을 남겨드리는 이유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아니면 은 이런 체육의 서비스 같은 것들은 사실 그한시간 안에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기록과 영상을 남겨드림으로써 그한시간이 아니라 그한시간 이후에도 그 사람이 관리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남들과는 다른 저만의 이제 티칭 노하우와 그리고 제 수업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선수만 고집하지도 트레이너만 고집하지도 않는데요. 지금도 저는 선수 생활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어, 경기를 나갈 겁니다. 제 최종 목표는 IFBB 프로 선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트레이너 직업에 대하,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은 너무 관시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거의 제 사진보다는 아마 회원분들의 피드백과 영상이 훨씬 더 많이 어, 제 피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두 가지 다 이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 어,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저는 아침 6시에 기상을 해서 보충제 한잔 그리고 베이글, 땅콩버터로 시작해서 오전 6시에 일과를 시작하고 7시부터 수업을 시작 그리고 9시에서 10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사이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식사를 하고 있고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종합비타민, 뭐 오메가3, 뭐크로 어, CLA 등등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은 대부분 먹고 있는 보충제는 영양제는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으로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시간 안에 그 사람 체형에 맞게 운동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보고 겪어보고 할수 있는 동작들을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다면은 그건 또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트레이너는 운동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메인은 이제 운동을 알려주는 거지만 때때로 회원분들이 이제 자신들의 속사정이나 아니면 고민들을 그냥 툭 내뱉을 때도 있고 뭔가 자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여러 직군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직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트레이너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친구들 뭐 할래 뭐 할래 하면은 뭐 트레이너 하겠다고 쉽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 개인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되고 내, 왜냐면 내가 직접 알려준 거를 내가 직접 해본 운동들을 회원들한테 티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적인 시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식들이 깊진 않더라도 넓게 포괄적으로 약간 넓게 알고 있어야지 회원들 간의 소통도 될 거고요 사실 50분 내내 수업만 할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선생님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는 분이라면 은 트레이너 조금 준비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함께 오랫동안 수업을 진행해주신 회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더 이상 뒤로 뒷걸음치지 않는 앞으로 항상 한 발씩 나아갈 수 있는 트레이너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